러브이모가 너네한테 선물을 줬어 한번 뭔지 볼까? 수왕이야 이게 수왕음미도 가서 그때 뽑았다는 그 인형을 진짜 줬네 그때 생방에서 말하더니 어 라면 우리 딸비빔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? 뭐야? 이 귀여운 거 뭐야? 아이비 뭐야? 헉, 두껍라면? 이런 것도 있어 국꺼 라면 소누추는 우리도 먹어봤는데 소누추 라면 편의점에 털었구나 진라면 다면네 아, 거다 너네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 에이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에이스 <웃음> 프렌치 파이 이거 진짜 맛있는데 <웃음> 프렌치 파이 <웃음> 뭐야 옷땅볼미츠볼민초볼와 세상에 <웃음> 이거 뭘 보는 거야 단백질 견과류 먹는다니까 이거 보는 이거 뭐야? 드립 아, 드립, 어, 드립 츄러스. 커피 와 추러스 와 추러스 진짜 좋았는데아 음, 이거 진라면 이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거잖아 음. 뭐야 커피 와 커피 커피 어 아,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, 어 빼빼로 호칼이콘어 음. 진짜 맛있겠다 이거 웨어스 소주 딸기 영상에서 봤던 거다. 오예. 갓 뚫어. 우와, 이 쫀득이. 쫀득에다가 맥주 먹으면 되나? 구워가지고. 우와. 우와. 우와. 그리고 이것도. 이거 진짜 도유 같아. 우와, 팝콘이다. 우와.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. 팝콘 진짜 만들어가지고. 러브 편지 고마워. 읽어볼게. 또 있어? 여기 네, 또 마지막. 있어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그거네 실방할 때 보여줬던 종류와 이거 진짜 오리는 거네 대박 이거는 추억의 딱지 딱지 치기 와 이거는 아이들 지금도 잘 먹고 있는 아폴로 <웃음> <웃음> 보석 보석 사탕 맥주 맛 사탕인가? 그거. 딸기맛 그거 맛있어. <웃음> 맛있지 <웃음> 이게 뭐야? 맞아 이거 테이프 껌인가? 이게 껌? <웃음> 아니, 테이프. 사탕인가? 왕사탕 약간 그 달달해 왕사탕 두개 이거 뭐야? 콩화탕 이게 뭐야? 이거 이거 나중에 밖에 놀러가서 아빠 있을 때 하자 아마 터트리는 거 터트리면 막 상상 아 소리 나는 거 엄청 많이 비빌면 효과가 이거는... 사라진는 이거는 립스틱 어 립스틱 사탕? 물고 있으면은 손바닥 사라져 이거 물면은 사탕 <웃음> 속으로 들어갈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슈라스 쫀득이.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. 오, 약간 지포 같기도 하고. 우와. 츄라스를 좋아해서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음, 진짜 개피가루. 음, 맛있네요. 이거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금방 먹어 맛있다친 응, 고마워. 마 응,